오늘은 관광객들을 위한 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치민을 찾아 주시는데 저는 호치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고 생각하면 단연코 짝퉁시장 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큰암으로 오시게 되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아마 짝퉁시장 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짝퉁시장을 좀 깊숙하게 파헤쳐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이겠죠 그 가격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하는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비나선 많이 있네 진짜.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택시를 탈때 항상 비나선만 이용하게 됩니다 제가 이쪽에다가 택시 이름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이쪽으로 이용해 주시고요 다른 택시는 좀 위험하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그동안에 짝퉁 시장을 갔을 때 굉장히 좀 뻔한 스토리가 많았어요 그나마 제가 조금이라도 베트남어로할수 있기 때문에 공격수로 활동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좀 오늘 토요일이기도 하고 오늘 토요일인가? 일요일. 아, 오늘, 일요일. 아, 오늘 일요일이고 사람들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도 많이 밀리고 있고요 네. 도착했습니다. 저는 오늘, 어, 관광객 모드, 또 조금이라도 성정할수 있는 모드, 이두 가지 모드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괜세요 네. 이상한, 다 안녕하세요. 우리 형님들이 이제 옷을 고르는 역할을. 형, 관광객인 것처럼 해주세요. <웃음> 베트남 말 전혀 쓰시면 안 되고. 아 주의할 거는 제가 여기 조금 왔다 갔다 많이 했었어요 쇼핑을 많이 하는 건 아니고 많은 인맥들이 있어서 그 인맥들이 있는 곳은 좀 제외하고 다녀보겠습니다 안에는 시원하고요 시계? 아 아니에요 라이브 스트리밍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로렉스 있어요 로렉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까르띠에 탱크. 네 여기 있어요. 네. 하나만 보여줘요 남자 거. 탱크. 네 까르띠에. 이거 어때요 가죽. 가 메탈. 가죽 메탈 두개 보여줘요. 메탈 이 리자이 어때요? 음. 아 이거. 음. <웃음> 요는 AAA 급이라고 표시가 되있네요. 어 그러면 이거는 얼마고 이거는 얼마고 이거 얼마야? 이거 150. 150? 180, 180. 150만 동? 응. 180만 동, 180만 동. 네. 거많말 음. 네. 디스카운트 없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네. 얼마나요? 근데 오빠 사요아 <웃음> 여기 소개시켜주려고. 네. 아 알았어요. 여기 150만 동? 네. 네. 조금 더 깎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가르띠에 탱크로만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그 정도 가격이 되네요 뭐 지갑들도 많이 있고 가방들도 많이 좋습니다 관광객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네요 안녕하세요 방만소 혹시 남자 지갑 장, 장지갑 있어요? 반지갑 말고 장지갑 예. 긴거 아, 네, 빈과 광라이 워킹 롱거? 아, 네예앤 디스관은 비포 오, 이쁘다 이쁘다. 음, 진짜 가죽 가죽질은 예.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네, 이거는 얼마예요? 이런 거는? 조금 비싸요 조금 비싸요? 오케이, 150만원 계산기 들어왔네요 <웃음> 150만 동이랍니다. 예. 150만 동이면은 예. 아까 그 시계 값이랑 똑같아요. 7만 5천 원 정도. 예. 예. 그더안 예. 깎아줘요? 예. 어, 예. 좀 비싼 것 같은데. 진짜 니 비싼 것 예. 같아요. 조금은 비싸요. <웃음> 비싼 것 같아요. 이건 예. 예. 이거는요? 네. 조금은 비싸요. 네. 오, 이거 좋다. 조금은 비싸요. 이건 이건 얼마예요? 몇니 네. 1 20. 120. 더 싸네. 이게 더 싼데 120인데. 안깎아줘요 예. 이거 100만 동안 돼요? 120. 두개한 <웃음> 개, 야두 한 개. 한개한 개. 한개리2 아니야, 2 아니야. 예, 아니야, 아니야. 예, 한 개만. 오케이, 2구. 네. 오케이. 120. 백만. 아, 100만 동에해줄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해줄수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고 올게요. 오케이. 오, 이런 것도 듣구나. 응고마요자 네, 음, 일단 음, 뭐그 정도 되고 가방 같은 거좀 물어볼까요? 어, 요런 것들은 다 10만동에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어 진짜 이쁜 가방 많네요 아 요즘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제가 골프 칠 때는 이런 가방이 없었거든요 어, 근데 요즘 많이 유행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거 아, 180만 동이라고요? 아, 요거 깎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얼마까지? 190만 동. 아, 190인데, 아. 180까지? 네. 응, 들어가 봐봐. 알겠습니다. 일단 종류는 다양하게 있네요. 뭐, 골프 치시는 분들 많이 좋아하실 만큼, PXG 타이틀리스트 마크 앤노랑, 뭐, 요즘 핫한 이 브랜드까지 해서 어, 많이 있네요. 퀄리티는 네. 가방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우류는좀잘 모르겠어요. 와 여기는 와 여기는 디자인 하나하나가 진짜 예술이다. 어, 그냥 딱 눈으로 봐도 뭔가 좀 질이 딱 틀려 보여요. 어, 이거는 대놓고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직원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어, 혹시 직원분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웃음> 다른 데에 비해서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고요. 아마도 정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이게 퀄리티가 좀 다릅니다. 제가 여기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어, 이런 퀄리티가 좀 다릅니다. 어? 예, 안녕하세요. 장한 아, 냐비야? 아, 한국말 잘해요? 와, 진짜요. 어, 이거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남자 가방 찾으려고 그래요. 혹시 남자 가방? 이게 다예요? 네. 근데 진짜 보기 힘들만한 이런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퀄리티도, 여자 가방도 그렇고요. 남자 가방도 되게 좋아요. 깨내 방이 있구요 이거요. 아, 800만 동이에요? 800만 동이면은 한국돈으로 계산하면 약40 정도입니다. 40 정도인데, 제가 이 모델을, 똑같은 모델을 여기서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이 가죽 질 자체가 틀리네요. 안에 조금 봐도 돼요? 아, 네, 있을 습니다 가방들도 <목소리도> 틀리고 안에 안에 안감도 틀리네요. 안에 안감이 너무 좋아요. 아까 제가 같은 제품을 봤는데 여기 안에 막 천으로 되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음, 음. 이거 같이 주는 거예요? 아, 오 저는 저런 가방을 좀 샀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혹시 아까 900만 900만 동? 900만 이면은 45만 원. 어, 근데 진짜, 진짜 퀄리티가 큽니다. 비싸긴 해요. 어, 아마 다른데 갔다 오셨더라면 여기가 굉장히 비싸게 보이실 텐데, 퀄리티를 보면 진짜 확실히 다릅니다. 이, 이쪽에도 어, 잘돼 있고요. 안에 안감. 안에 안감. 음, 안감도. 여기 카메라로는 다못 담을 만큼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깜짝 놀랐네. 저도 정품을 몇개 가지고 있는데 이 안감이라든지 겉감이라든지 이런 게다 똑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 겉으로 가서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자크도 디테일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싸구레 자크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어. 여기 퀄리티 왜 이렇게 좋아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손님들이 네네. 예전하고 틀리게 많이 좋은 가방들을 찾으시니까. 아... 어쨌든 제가 여기 7년째 장사하면서 네네. 항상 이 제품으로 이제 손님들한테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아, 그리 정품이 거의 비슷하긴 해요? 90% 이상, 네. 100%라 그러면 거짓말이 고 그건 <웃음> 그렇죠, 정품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이거 이상 아직까지는 싸이공에서 제가 저희 가게만큼 좋은 거 파는데 못 봤어요. 제가 지금 저 제품을. 네. 큰 제품인데, 400만 동 이렇게 제가 네네. 받았어요. 네네. 100, 100 얼마짜리도 있고. 네. 근데 확실히 보면은, 겉감 안감 진짜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차이 많이 근데 나죠. 이거는 티가 없고요. 네, 왜냐면 손님들 이거 다 정품 가지고 와서 비교하시고 사가시니까. 아, 네, 맞아. 품질은 제가 확실히 보장해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많이 좀 달라졌어요. 유튜버를 음. 많이 싫어하네요. 이제. 제가 전에 들은거는 이제 네, 유튜버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안좋은 네,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하네요 안좋은 만들이 오고 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는 시선이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꿋꿋이 어, 좋은 영향을 드리기 위해서 진짜로 안좋은건 안좋은거고 좋은건 좋은거고 음, 이 가격 퀄리티 그리고 이런걸 봤을때 어, 정말 높은 가격 생기면은 높은 가격만큼의 퀄리티가 또 나오고 또 저렴한 금액은 또 저렴한 퀄리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의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이해해야죠. <놀리는> 유튜버 실태에 <싫다며. 놀리는> <놀리는> <놀리는> 네. 예, 예, 예. 본더 쓰세요. 코파야 안나 응어 베트남아. 아. 네. 멋진 말 바네. 뭔 거짓말을 많이 해. <놀리는> 신발? 신발도 찾으가 신발도 공유하는가. 음. 어우, 진짜 부담돼서 못 물어보겠네. 부담돼서 못 물어보겠네요. 음. 네. 이쪽 이쪽이 신발 쪽 아니야? 신발 라인은 이쪽이. 그런 거? 헤레가모 이것 잡고라. 가이쁘다 100, 150만 원. 100만 원그러더라고 안녕하세요. 게나7인가이히나 100만 원. 이거요? 이거 100만 원?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형, 응? 100만 원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 오, 각보다싸네 아이고 아이고. 어 이것도, 진짜, 같아요. 좋다. 에이, 잘 만들었네. 어, 깨나의 바우니와. 야, 420만 동. 420만 동. 이거는, 음, 롱, 롱이네. 네, 롱. 조끼. 조끼, 여기는. 응. 조끼 깨나의 바우니와. 300. 300? 남자꺼? 한 차야. 야, 남자꺼. 어, 300만 동. 15, 대략 15만원 정도입니다. 모자 있고요. 플리티다. 무 오, 아주 좋네. 원클레. 정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좋 좋습니다. 좋아요. 아, 골든 구스. 골든 구스있기에 있는 거. 찾아보죠, 뭐. 다른 사람은 뭐. 오 l 오 오오오. 원 모어, 포 1밀리언. 프 2뿌 <웃음> 오, 제주만둔 내가 오. 이거, 이거 샀거든 오 이거 제주, 완전 좋다 제질만둔 좋잖아 들어올 응. 고 안에 그니까 와. 그래 이거 샀다 그거 얼마야? 1 0 0만 원. 130 부르길래 100만동 오 이거 완전 좋은데? 저거 저 어, 어, 여기도 운동화 이쁘다 그래, 저번에 손님들 여섯 달 샀는데 내가 그때 여섯 시, 운동화 이쁜 거한개 보고 오 조던 살려다가 못 샀잖아 다음에 오니까 없어 나는 이..이거..이거 이, 막는 게다. 그많이거보다 지금 많이 찾는다. 요새 지금 많이 신는다. 잘 만든다. 진짜 베트남 신발 너무 잘 만들어요. 베트남 신발 만들었대. 응. 나이키 옛날 베트남 공장이었잖아. 지금도? 지금도? 어. 언더 한 번도 마가지고아이다스한번가격이라도 물어볼까? 걔네 막는 어디나? 130만 원. 목1 0 음.. 걔네. <목> 똑같아. 요 똑같아요. 한국어, 네. 한국어 할줄 알고. 그럼 베트남어가 필요 없네요. 네 yeah. 오케이, 까만히요 yeah. 음, 일단은 일반적인 손님이랑 아, 유튜버 네. 카메라를 켠 유튜버의 그런 시선이 좀 틀리기 때문에 좀 오래 머무를 수 없겠네요. 어, 작전과 조금은 실패가 됐지만 그래도 어, 몇 가지는 조금 건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특별히 사진은 안왔지만 우리, 우리 형님들. 네, 여러 가지 구매를 하셨고요. 어, 자완 어! <웃음> 어, 여기, 여기 잘해줄 거예요, 여기.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여기 아주 잘해줄 겁니다. 네, 나중에. Very nice! Thank you. Come o 야 Bye bye. Yes, h a n g up line h a n g up line.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정보 돌아봤고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